다 자는데 뭐해? 이대로 자기가 아쉬워가지고. 근데 응. 저랑 같은 방안 틀잖아요. 미도 내보여. 아까 이거 미도가 눈치 있으면 나야지. <웃음> <쟤> 진짜 가? <웃음> 들어왔는지? 네? 응. 어... 뭐? 아왜또 카메라 찍어요? 저희 안그래술 마시고 와가지고 지금 지금 잊차고 있는데. 다 자는데 뭐해? 어. 이대로 자기가 아쉬워가지고. 네저 아까 다른 친구들이 응. 다 메일정이 있는데 저희들만 또공들였게도 네. 없어가지고 우리 저희들끼리 이렇게 마시고. 네. 아니 저희 진대하고 있었어요. 네. 맥주 마시면서. 네. 네. 나좀 앉자. 나와봐. 자. 아 뭐요? 원하셨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 저희는 굳건해요. 아.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고참이 돼가지고 아! 서로 의지해야 되거든요 아니, 저 서로 의지할 게 유진이 응, 밖에 없어 요 응, 근데 그건 진짜 맞아 응, 진짜. 사실 응. 우리 밑에다엎들려 뻗쳐야 돼 아니, 요즘 기강 마음에 안 들어 아 지금 누나 형들이 술 마시고 있는데 저것들 문 닫고 나가는 것도 싹 빠질까지가 없는 거예요 국게 다쳤잖아요 지금 네. 아니 또 정은이가 이번에 버스킹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어. 무반지로 불러가지고 아 맞죠 기분이 네. 진짜 너무 좋아 흰눈 이랑 사랑했나봐 응. 응. 응. 응. 사랑했나봐. 시청자분한테 안 불러줘? 시청자분한테 왜 들려줘? 나 내가 좋은 날 나한테 들려줘야지 꼭! 어. 그치 그건 맞죠? 네잘때 어. 비꾸네 때려들어야 되나? 근데 저랑 같은 방안 쓰잖아요 믿도 내보내고 아니 그러니까 믿어가 눈치 있으면 나아야지 <웃음> 나는 <웃음> 아니 잠깐만, 나는 <웃음> 아니, 잠깐만. 나는 아 잠깐만 <웃음> 저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 또 가정용 식탁이잖아요 저 부부가 된 거라고 <웃음> 우리 너무 농익었어 우리 사이가 너무 너무 었어 너무 너권 너무 니다 음, 여러분 음, 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제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물론 일을 부너부득무너죠저저 너무 스페이스만 누르면서. 어 얘네 봐라. 어, 아 씨고. 아, 아아 한번 영너이그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해요 가왜 선거예요, 장모? 그니까 이거 선거예요. 아니 팔짱 끼라고. <웃음> <웃음> 아니 나 잠깐만, 나할말 있어. 그래. 정모이가 <웃음> 요즘 들어 굉장히 뻔뻔해지고 음... 직설적이어어아 그렇죠, 뭐, 많이 뻔뻔해졌죠. <웃음> <웃음> 많이 뻔뻔해졌죠. <웃음> 이거까지 영상이 나가는데? <웃음> 어? 뭐 나가요. <웃음> 뭐 뽀뽀까지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이제 돼. 그 말했지 항상 뽀뽀는 에이... 다친 게말이에요 어,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에이. 근데 근데 그건 너무 시청자들이 음. 결.. 결정하잖아요 어, 그쵸 그사그다 아, 이거 아, 안 사귀면 그래, 그래. 이북도 썼든다 어? 왜 은근슬쩍 쟤 팔정돼요? 안 챙겨 라아그렇죠뭐 음, 음. 아, 아, 이런식으로 <웃음> 이런식으로 해야되는거죠 어, 뭐야? 깼다 뭐 뭐야? 뭐야? 왜 안져? 왜 안져?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뭐야? <웃음> 저대사고 <저> 그냥 <웃음> 화낼 <화나는 웃음> 생각하니까? <거야? 웃음> 아 이렇게 뭐 시청자분들 <웃음> 대사 <대사체는> 치는거 <웃음> 오해하실것 <웃음> 같은데? 둘이 뭐야? 둘이 뭐야? 지금 둘이 태어났네?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웃기네 <웃음> 네, 뭐 아직 이제 딱 미소랑 방대고 처음이잖아요 기분이 네. 어떠세요? 룸매가 바뀐 기분이? 원래 룸매 혼자였잖아요 어 근데 미소도 좀 깔끔한 편 아닌가? 미소도 네. 깔끔할 거야요아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왜요? 전 당신을 원해요 <웃음> <웃음> 다시 와주세요 더거워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이렇게 놓치면 돼요? 아니? 연주 자고 있잖아 응. 그럼 가보, 갔다 올게요 잠시만 어그 이거 뭐 어떻게 연주, 그럼 유진이랑 다른 자나? 저기요? <웃음> 저, 저, 저기요? 저 <웃음> 미도씨 왜 문을 잠그셨나요? 아, 저 연주 자가지고 문을 문 열어가지고요 저쪽 방에서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저, 저, 저, 저, 저, 여기서, 저 여기서 자야 되는데 죄송하요 연주가 잔다고 내가 쫓아가고 저기 방에서 자라는데요? 네? <웃음> 오케이. 아, 미소가 진짜 현연해. 효녀. <웃음> 응? 아니, 근데 난 사실 연주가 미도 찍을 줄 알았어. 아, 진짜. 아 약간 김윤준 미적은 어쩌잖아니 야, 연준은 오직 너바라아 <웃음> <웃음> 그래서 딱 했는데 나랑 연준한테돼가지고 어, 그러면 정훈이 어떡하지? 난생각이 먼저 들었어. 나랑. 야, 네가 정훈이 찍었어야지. 아니, 근데, 아, 근데 근데 너무 뻔하잖아. 아, 근데 나도 그 얘기를 했어. 요즘 친 찍으면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거 음,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한번 한번더 하게끔 만들려고 음, 내가 영등이를 지금 데 다들 이제 서로 찍었더라고. 왜요? 좀 이쁘네 오늘 좀 이쁘네. 그 유진이가 이제 개인 유튜브 촬영도 이제 리플 스튜디오에서 많이 했었지만 춤 영상. 응. 와, 보스킹에서의 유진이 그 에너지가. 아나 진짜 너 진짜 반했어. 나하고 영둥이랑 주우영 응. 다그 얘기했어. 아 진짜? 너무 멋있다고. 근데 그그중 유동내가 유동내가 지금 좀 이렇게 좀 있다. 직찬했어 미친 거 아니냐. 이미 좋은이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미친, 오늘 미친 거 아니냐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듯한 그말이 나는 오른. 어, 되게 이뻐서 오늘. 근데 나는 오른쪽에 우리 리프식구도 있었잖아. 응. 뭔가 응. 든든하더라. 맞아, 그런 거 있어. 어. 맞아, 확실히 어 힘이 나더라고. 아, 근데 뭐? 진짜 너무 잘했어 오늘. 아니 그,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그, 니까 응. 카메라 꺼져도 얘기할 거지만 진짜 너무 대단했어. 그리고 사실, 아, 얘기 되나? 응. 그세번 여자 너 보면 세 번. 나 응. 어려, 응. 응. 진짜. 나 너만 봤어 계속. 응. 내 눈이 나내 눈이 유진이 그 직캠인 줄 알았잖아. 근데 준호 오빠가 찍어준 사진에너 다른 여자 보는 거 찍혔던데? 그거는 그분 솔로 무대였잖아 세훈아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만 봤다면서? 그니까, 나였으면 눈감고 있었지 그니까 눈을 감고 있다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 얼굴 방해만 그렇게 하고 저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로? 네 이러고 있었어요 유진이 나올 때까지 아니 너무 든든했어 네. 퇴근해야 하는데 내가 이거 하셨 아니 퇴근해야 된다고요? 네 퇴근하세요 빨리 퇴근하세요 퇴근하면 뭐 건데 아 그건 뭐 우리 가안 아, 살펴놨 아, 아, 아, 아, 잠깐만 <웃음> 저희 27살이에요 결국까지 <웃음> 다고백해야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그냥 저, 느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 합숙하는 곳이잖아 요 여기 지금 다른 방에 사람들 이다 있는데 아니 합숙에서뭐 근데 같은 방 쓰려면 도고 들어갔잖아 뭐 어쩌라 나 근데 <웃음> 나 무서워서 혼자 보자 나 옆에서 해야 돼 그럼 나 일단 쉬고 <웃음> 쉬고 <웃음> <웃음> 이 영상 나가도 되는 거지? 내상없어아 <웃음> 지금 죄송한데 지금 찍힌 거다 내보냈어요 <웃음> 아 진짜 아, 아 편집하지 말고 아니 몇분 찍었어요? 몇분 몇 찍었어요? 24분째? 이거 2 4분올려요 올릴게요 <웃음> 애플 영상 자막만 달아가지고 어 <웃음> 진짜 난난 네. 아, 난 지금 사실 카메라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게수스트로 뭐 빽빽해. 수둥뜬다. 하나만 꺼내주면안 돼? 야, 뭔데 뭔데? 까먹게 해 줘. 야, 궁금하다.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너의 <웃음> 관계. <웃음> 뭐? 야, 솔직히 머리에 이거 왜 쓰다 만거또 봤는데? 왜왜그 사람이랑 왜그 사람이 너 머리 이렇게 쓰다듬자 친한 척막 이랬는데? 아, 일단은 그, <웃음> 그 내가 그 친구는 사진 찍어 주거든 근데 이제 <웃음> 거울 있어가지고 어, 같이 찍을래가지고 같이 찍으면 돼. 근데 거기 다른 남자도 많던데 왜그만큼하은 남자들 중에 너 머리에 손을 얹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위치가 이제 얘가 계속 까불길래 뭐 응. 약간 좀뭐그 그러니까 사진 얘 찍을 때뭐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짠을 하고 먹어야지 자기야. <웃음> <웃음> 자기야 제 습관입니다. 유진 <웃음> 자기야, 뭐 미소 자기야, <웃음> 준호 자기야 이런데. <웃음> 사실 손을 안고 단둘이 만난본적 있어 없어? 없지 어, 없습니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디디진디디디디디아디디아디디디디디디이 네. 만난 디디디디디디디디있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네. 아 저도 수, 수도로 빽빽한 거 있거든요 아 잠깐만 나 진짜 이거 좀찐테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 호캉스 촬영을 다녀왔잖아요 네 그리고 영상이 편집되는 와중에 영서랑 이제 유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발 그 영상 받아 보지 말라고 그래서 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죠 <웃음> 근데 2편에서 여러분 2편에서 <웃음> 이성형 게임 이상형 그걸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영동이 영동이를 고르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덧붙여서 하는 말이 전더 기가 찼잖아요. 아, 연애를 하는 거는 영등이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그러면서 왜 여기는 건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훈 씨. 최근에 친구 들어봐요. 야, 아, 듣고 있어요. 나는 최근에 막 헤어졌다는 댓글 막 많았잖아요. 근데 나는 정훈이한테 나한테 권태기가 왔다고 생각해. 왜냐면 너 그때 나를 좀 격하게 피하는 시기가 있었어 인정이 안해 인정이 안해 그거 영상으다다 나와있어 아 이제 이런거 그만 하죠 막 이러면서 아 작년 11월부터 정언니가좀 나를 좀 멀리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 물어보면은 자기 마음을 막 얘기를 안해 그래서 나는 이상형이 나한테 모든 걸 오픈하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정훈이한테 아, 나날 선물 그리니까 그으니까 혹뭐 이러면 영둥이가 나, 날 수도 있겠다 <웃음> 맞아, 맞아. 어, 그때 영둥이랑 호캉스 영상에서도 응.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응. 그래서 나도 나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지 그래 근데 그 이후로 정훈이가 골때리게 바뀌었어요 나, 나 오늘 술먹 술 털에서 깜짝 놀랐어 정훈이가 굉장히 직설적이어가지고 나는 어.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응. 아까 버스킹 회식 때도 마음을 팍팍 얘기하더라고 응, 원래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표현해 응, 근데 그래. 나 너무 좋아 이게 음, 음, 음. 일단 짱부터 해봐봐요 좀 덥지 않니? 어? 안 더워? 무슨 <목소리가> 일이야? <목소리가> 뭐, <저> 뭐, 뭐, <목소리> 아니 뭐버을까 <목소리가>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좀 덥지 않아? <목소리를> 에어컨 좀 틀라고 아, 아 그거였구나 <목소리가> 미안해 <목소리가> 내 에어컨 틀고 올게 어 빨리, 빨리 빨리 가세요 빨리 이제 네? <목소리가> 이제 가세요 빨리 근데 에, 그게 맞지.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둘이 떠도는 거 봐서 좋겠지만 카메라를 끄는 게 여러분들 더 좋아하는 결말이야 우와 야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와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맞아요. 그게, 그게 당신들이 원하잖아요. 이이 아니. 좀 진짜 까지 침대 좀 해? 응? 침대 좀 할까? 오! 응, 응. 아... 어? 어, 와! <웃음> 와나 진짜 울었어 <웃음> 뭐하나한번더 봤어요 됐어? 진짜. 갈게 진짜. 어짜 네.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짜진나 짝,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그래. 알았죠? <웃음> 한입 주무세요.